here mm. but I I wouldn't know if it's like 100% n like in the middle because it's I don't have it. a ruler right it's, it's now it's, it's so. no you can't go back it's though it's so. like I don't think it will come off really? yeah oh. I'm putting it on okay oh my god it. y e s that's perfect that's it's perfect, perfect. It's, yes. it's here yes. like yes. Yes. right now yes no oh. So. Oh. oh oh oh my god it's not center it's not center take it off take it off take it off <laughs> 오 좋아 좋아 그, 좋아 떨어져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그냥. 할래 오오 예이! Yeah, I did one you guys 귀여워 Be happy for me, wait 여기 하나 붙였어요 오. 좋아 오케이 okay. 이제 이제 쉬워 이제 여기서부터 쉬워 음. 근데 뭐해? 꽃, 막꽃 같은 거막아 나는 이게 좋아 이, 이 주변 어때? 어 그거 귀엽다 나무 오. 꽤 있어 이것도, 야 기다려 아 나무를 다 모아 음, 아니 아니 뭐. 이 나무가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다 모아, 그래서 나무들을 맞아. 먼저 다 붙여. 나무 두 개뿐인데? 두 개밖에 없어?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두개 있어. All. 여기 두개 있고, 여기, 여기 두개 있어. 네 있어. 네 개를 먼저 붙일게. 나무 네 개가 있어. 일단 나무들 을 붙일게. 네이클러버도 있네, 있네. 네이클러버 네. 나무 있어? 나무 없어, 네이클러버 있어. 네잎클러버가 네이 있왜 안, 이렇게. <웃음> <웃음> 리사 슬리핑. 네, 이거를 이거를 줄을 다맞출까한 줄로? 아, 하, 아, 줄. 하리시오. <웃음> 아, 근데 나 지금 브이라이브 보고 있으니까 <웃음> 어때? 한 줄로 붙 라이브 시난한 아, 줄로 붙이는 거 나았대. <웃음> 일단 하나 더. 그다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가보자. 아, 너무 나내 주변에 너무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 <웃음> <웃음> <웃음> 오, 뭐, <웃음> 너무 너무 <혼랄하네>. 혼란스러워요. <오>, <웃음> 예, 그런 것도 있어. 파라솔? 어, o k I n e to need that. But 오, I'm going put that this. 뭘 um. <웃음> <이걸> 뭐라고 하지? 아, <웃음> 어, 우산? <웃음> <웃음> 아니, 우산 아니고. 해변에 <웃음> 어. 그건 <웃음> uh, 파라솔. 난 그냥 우산이라고 봤었는데. Okay. <웃음> 그냥. 약간. 해변 컨셉이에요, 이거. 되게 <웃음> 아, <아이>, 약간 물의 때문에. u t this h okay. okay. Okay. Okay. Okay. No, no, no. It's not standard. It's n o Oh wait, wait. This is extra. Okay, wait. I'm almost done. There you go. a <gasps> I think I'm done. Oh. p k s t up. 나도. 아막 정신없이 할줄 아는데 심플하게 하는 거였구나. Like, 아니야 정사실했는데. Wait. This is. This is not bad. I would like to put it l i s Let's do crazy because mm. I have this big chunk here yeah. Can you put the c o o k i y on please? <laughs> Am I being f o r c e than putting this element on my bone? Or the bear <laughs> I would k e to put this o Okay, I'll no. let you guys choose one of each that you guys want me to put on right now You choose It's too hard b don't pick like an ugly one You have to pick like a It's cute I d have n o I don't h a n e e d i don't h a s e e s n e o n t h i s one. t s e I o n t h i s e t h i s one. I o n e e t h a s o a s e o n t e g e t a b l e s o k e y okay, o u t h o f t h e t s e f o u t o u t t h o e t h s e o h i s o e I o e i o n t h i s o n t h one. t e o h i s e I o t o e I n e t i o n t h n e I o c a d one. I don't h i e I o I n t o t n o Manchi, manchi, 이렇게. Um, 없어졌어. Manchi, 이렇게. 어 uh -oh. 어떻게 붙여? Like do I do, I do this? 아 진짜 모르겠어 이쪽에. 이거 so, 이렇게. Like here, it's kind of big, isn't it? Oh, oh, but really crazy. I h to p it a o t y o i o i t s t a r t g u i i Okay, I think I'm gonna have like shells on the bottom. Okay, that's a good idea. I'm gonna go ahead and put the shells on the bottom. That's a good idea. And then I'm gonna put the flowers on the top. I mean like, on top of the shells. Do I go like... Every way? Oh, oh just like, like. Is it enough? s h e l I s o p e This is the end. No, I think I. Oh, Where I only see two. Ah, two. I only have two shots left. 그럼 이제 서좀더 이렇게 옆으로 붙야겠다뗄수 있어? I don't think it's doable. Wait. Really? Mm. Oh no. Because they're like nail stickers. Oh, oh. They're really thin. y o u r o n n a s r m o I won't. I <laughs> It's okay. You can. Does it come off? Do you think it's doable? Don't let, t s not, let's not. not yes, yeah, right, so yes. Yeah. I can't go back. There's no turning back with this phone. <laughs> I should g double. i t Oh, then you l d m e over. Go. Shell, shell, d a Daisy, shell, shell. <gasps>